좀그 시청자 중에 나좀 건축 좀 친다 이런 애 없나? 진짜? 어떻게? 아니 좋아하는 걸로는 안 돼. 잘해야 돼. 음, 응. 잘해야 돼. 더 잘해요. 아 아니야. 아니야. 아이? 아예. 아니야. 더러워, 더러워. 더러워. <웃음> 케빈님. 네. 건축 배틀 한번 뜨죠. 아, 친. 아 진짜 저 수치심 느껴서 성추행으로 고소할게요 뭐라고 <웃음> 그체 캐빈 유튜브 옛날 영상 보면 막그 건축 가르쳐주고 막 그런 영상 있던데 그뭐 누구 가르칠 실력은 아이드만야 진짜 저 아이 진짜 빡치네요 진짜 <웃음> 뭐 하나 줘도 어쩌겠습니까자 빡이 쳐요. 빡이 쳐. 아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런 말 모르 세요 새우 싸움은 같잖다 이런 말쓴 모르세요? 혹시? <웃음> 아니, 고래 무슨 싸움은 아니고 아니 고래 싸움은 새우 등 아니고 뭐 새우 아니, 싸움 가잖다 너무 이 새우 싸움 보니까 고래가 좀 약간 좀 그렇네요. 하, 잠깐만 저 잠시만요 저 소리 좀 지르고 올게요. 와, 오, 진짜 지든 거아니야저 정도면?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2부가. 동물원 만들기거든요? 그 동물원 만들기 같지 않은 그 동물원 만들기거든요? 오늘 가 거기서 안돼이거 넘어갈 수없다아 아, 오케이? 일단. 오케이 오케이 가야 돼자 여러분 잠깐 중대 발표할 거 있거든요 오늘 뭐죠? 저 c 앤이 고소할 거라서요 네? 네 어? 고소한다고요? 예 일단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다들 c 앤이가뭐했는줄 아니? 아까 나한테? 건축을 나보다 잘안 된다 c 앤이가 지금 말이 되니? 한편아 말이 되니? 오케이. 네가 얘기해봐 그거 둘이 뭐 밀어져난 거 뭐야? 뭐, 나는 아. 곤충 채집통에서 벌레들 둘이 싸운 거 같아 <웃음> 야 너도 참전해 야야 야, 야. 진짜 <웃음> 사무실 네. 깔쌈하게한편이집 지은 것처럼 각자 집 지어 시엔이랑 나랑 또 하고 싶은 사람 있어? 오케이. 이 기회에서 아니면, 한다 그냥 정리해버리어 그러자 아니면 한명한 한 명씩 붙여주는 거야 야 그래 그러면 뽑아 <웃음> 자 일단 부시돌 먼저 나오는 사람이 팀 뽑는 거야 오케이 지난번에는 네. 첫바로 나오더니 이거안나오네아왜 이렇게 안나오는건데 근데 아어어 아어어어 아어어어 아어어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은근히 예술적 감각이 있는 빗솔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 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아 튕겼어 아 됐어 됐어 이제 나 뽑아 이제 나 뽑아 이제 나 뽑아 이제 나 뽑을거야 빗소리 너네 팀이야 빗소리 너네 팀이야 낙장불입이야 근데 요즘에 연비가 약간 그 인테리어 실력이 좀 늘었어 아 당연한 얘기를 봤다아좀 재수가 없네 맞고 싶어? 아, 아 알았어 어, 연비 뽑을게 일단 낙장 불입이니까 나도 어. 저한 팬이 뽑습니다 어? 이거 한 팬이 집이야 지금 한 팬이가 선수 지는 거야 저는 여기서 뭔가를 봤어요 지금 어 그랬어? 어 <웃음> 알겠습니다 네. 이거 전부 한 팬이가 지었어요? 이거 아니야. 심지어 전보도 아니야 너 여기서 한게 뭐야? <웃음>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 이거 한편이 있어 이거야. 음, 아 그렸어 내가 내가 직접? 내가 그렸지 아데 아, <웃음> <좋아, 좋아>, <웃음> 이거 뭔가 여성 멤버 둘 가져가고 저기 2D 한편이 붙여놓으면 아주 그냥 어? 아주 그냥 지옥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, 그럼 나 라미 <웃음> 아, 오케이. 그러면 저희 팀, cn, 빗소한펜 2d로 갑니다. 오케이. 어, 그러면은 이제 딱 남자 대 여자. 아니아니 나도 남자 구나뭔 <웃음> 네. <웃음> 소리 하는 거야? 두데 씨, 그쪽 아니에요? 아, 그쪽이 아니, 아니에요? <웃음> 나 근데 빗소리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게 너무 웃겨. 근데 빗소리, 무슨 빗소리 램프야, 빗소리 램프. 하하하하 <웃음> 는 것도 아니고 어, 비솔 온? 비솔 오픈? 그거 우리 깻모랍니까 아.. 우리 이렇게 할까? 구한 재료는 깻모로 쓰기 어때? 구한 재료 이미 구한 재료 오케이! 응, 오케이 틀은 라미야 우리도 필요한 게 있어 너 필요한 거좀 구해 올수 있니? 뭐? 엔드박대기 엔드박대기 좀 구해 와 아니 하자. 씨.. <웃음> 혹시 미친거야? <웃음> 아니 너라면 할수 있어 엔드마크인걸 구해와봐 그냥 마크 깨고 라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 아미가 <웃음> 뭐 르마님이야? <웃음> 스피드런 나고 <하고> 와? 영비야 <웃음> 근데 여기 와봐라 여기 뭔지 알아 여기? 뭔데? 여기 이쪽에다가 수영장을 지을거야 어느 사무실에 수영장이 있어? 우리 사무실 <웃음> 아니, 여기 무슨 뭐 그렇게 크게 만들어? 야, 사무실이 거대하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거든요 저러다가 이제 12평짜리 사무실 나오는 거야. 뭐 스타트업이면 그 정도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. <웃음> 스타트업인데 사무실은 커야 된다고 사무실에 돈다 쓰다가 결국에 부도 나는 거거든요. 12평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괄씨 받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접는 거야. 어. <웃음> 뭐한마디좀해 봐. 왜나 혼자 이러고 있냐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<에>? 아니 뭐왜 <웃음> 이거 예. <웃음> <웃음> 저 뭐냐 라미야. 응. 돌이돌을싹 캐와야 돼. 알겠지? 알 아, 알았어. 연비야 이게 승부는 오케이. 맞는데 <웃음> 지금 너 약간 너무 불타고 있는 너무 뜨거워진 거 같거든. <웃음> 응. 쫙 올라가면은. 아 그러고 살짝 그 라미야. 예. <웃음> 깊은 참나무도 좀 구해와 알겠지? 저기 어 연비야 그 라미가 그 종이 아니야. <웃음> 연비야 정신 좀 차려봐. <웃음> 근데 뭐 그쪽은 라미를 팀원이 아니라 무슨 노비 부리듯이 막 부리시네요 그러게요 라미야 그래서 싫어? <웃음> 야, <우와>. 그거 <웃음> 야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야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임마 어라? 내가 뭘 들은 거지 막야 저거 <웃음> 일진 말투 아니냐? <웃음> 야 라미 b <웃음> t s d 오잖아 야 라미 b <웃음> t s d 오잖아 <웃음> 너가 내가 배고 싫어? 야 <웃음> 아, 친구끼리 아니, 아니, 그러는 거, 안 아니, 아니, 거 아니잖아 안, 싫, 안 싫어 안 싫어 라고 하지마 안 싫어 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의 테마는 미니멀리즘이다 미니멀리즘? <웃음> 미니멀리즘 몰라 미니멀리즘? <웃음> 미니멀리즘이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점시 대기 이게 미니멀리 l 이야 그냥 어, 어 대충 봐 오케이 오케이 미니멀리 o <웃음> 저 잠깐만 다녀올게요 <웃음> 어디 i 아! 안녕하핳다니다예 <웃음> 네. 오셨으니까 미니멀리엄 받으십시오 하하 <웃음> 아, 한번만 더 다녀와도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아예하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연비야 작정했구나 이거 복사되나? 아니면 다른 무늬로 바꿔볼까요 아니 나쁘지 않지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난 나쁘지 않아 왜냐면 약간 배수구같이 생겼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렇지. 아 이게 책장이 있으면 여러분 이걸 책장으로 꾸미거든요. 그러면 그지 여러분. 아 아쉽네. 아 책장. 야 라미가 짙은 참나무 구해왔어. 와. 넘쳐올까? 뭐뭐음 혹시 가죽 있나요? 잠깐만 가죽? 어 가죽 있는데 갈색 곰 가죽이랑 붉은 늑대 가죽이랑요. 그다음에 네? 얼룩 늑대 가죽도 있고요. 그다음 멧돼지 머리도 예, 예. 있어요. 주세요. 여기 상대에서 가져가세요. 왜죠? 야 우리 사탕수수만 있으면 책 만들 수 있다. 자책 만들었지? 나책 만들었죠? 응. 음. 보셨죠? 음, 이걸로 음, 책장 음, 만듭니다. 음. 오, 아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. 어, 여기 수업을 여기 인강 듣는 거죠? 여기 그렇게 이렇게 앉아서. 인테리어는 바꿀 예정이고요. 예? <웃음> 죽여! 아! 표면에 빨리 떼! 건드리지 마, 나 건드리지 아, 건드리... 마. 아, 아, 아. 사수했어, 사수했어, 사수 아, 이렇게 뜯어 간다고? 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뜯어가는 거. 오케이, 이해했습니다. 5대식구 <웃음> 진짜. <웃음> 알아서 갈게. 아 갈게. 갈게. 아서색 줄게. 색 줄게. 색 줄게. 어. 좋아 좋아. 주세요 해봐. 주세요. 어머. 주세요.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나 정말 지옥에 갈수 있게 됐어 이제. <웃음> 아니 아니 다 건축하는데 와 저기 개쩐다 야생으로 재료 수급이 미쳤는데. <웃음> 연비야, 네? 지금 창문은 이쪽 창문만 하면 되고 2층 기준은 여기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거든. 음. 어, 어, 복층 구조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. 그냥 우리 사무실로 꾸며야 되고 1층 카페로 꾸며야 돼. 아 지금 연비야 그리고 요즘에 좀 웃을 일이 필요하지. <웃음> 일로 와봐. 일단 너의 작품을 좀 이렇게 살펴고 이게 지금 옆집에서 추가하고 있는 히로에락 분수라고. <웃음> 야 이거 치워! 야 이거 치워! 야! 아,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왜요? 연비야 2층 구성도 다 끝냈어 이제 인테리어만 남았어 와 완벽이다 오케이 오케이 음. 이제 지금 고민하는 게 음. 파란색 책상을 만들고 싶어요 아 파란색 책상 아니면 파란색 소파 아야이 정도로 크게 간다고? 응 음. 이렇게 해서 오. 요게 있거든요? 요거? 요걸로 저쪽부터 파세요. 연비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, 우리 이거? 음. 얘들아, 나 후회. 후회. <웃음> 아! 어, 어이 있어. 어, 야, 연비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튕겨서 어. 금방 들어감. 이제 들어간. 우리가 조금 네. 서로 건축을 좀마무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금방 들어가 아, 오케이. 큐빈 어... 님, 아, 그리고 머리... 그, 그 중간 놔두세요. 케빈님 발광석 구했어요 아이씨 숨치러 갔어 어이 야 우리팀은 너무 열성적이라서 싫어 으흐형 <웃음> 어어? 나안 들어가지니까 그냥 장난삼아 라미랑 나랑 한번 살짝 바꾼다고 말만 해볼래? 그냥? 라미랑 빗소리랑 바꾼다라? 그래 바꿔볼게 저러놓고 들어와지면 죽일거야 <웃음> 아니 <근데> 설마 되겠어? 띵띵띵띵 <웃음> 어? 움직인다! 앗! 아! 아 진짜... <웃음> 하지마 아 진짜 <웃음> 아, 왜그래? 나, 그래? 나 아... 진짜... 여러분 맹세코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쏠이 우리팀이지? 아니지 이제. 아니요 아직 다꾼단 얘기 안했잖아요 아 씨앤이가 허락 안했잖아 <웃음> 아 됐다 아 플래그 세우니까 바로 들어와지는거 봐 야, 아니 이게 말이 돼? 진짜 씨앤이의 저주 맞네 어 저주... <웃음> <웃음> 어 이제 연비가 생기는 거야? 어, <웃음> 야 이거 미쳐버리겠네. 또 옮겨갔나? <웃음> 아니 근데 일단은 지금 하트비트 오열중일 것 같은데, 야 이쯤에서 좀 투표 받아야 될것 같지 않냐? 그 다음에 뭐 다음번에 진짜 뭐 동물 구해 와야지 이게 지금 변질됐는데 약간. 네 맞아 우리 동물원 만드는 컨텐츠 아니었어. <웃음>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. 동물원은 한 블록 안에 들어간다니까 뭐 해보면 되는데 일단. 하트비트가 시킨 물건을 어쨌든 만들긴 해야되거든 걔가 뭐 시켰는데?